이 작은 마음 속에서 나를 더 나에게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 마치 작은 놀 미쳐. 우리 또 중간에서 저만 영향을 얻고 서떠났어너마의 준비를 다했다 했었던 그는 그저 어린 아의뿐인 없어 꿈에 젖어 출가 했었던 우리는 행사에 꿈을 다못 빼네 소름 r el 의 u m o r en la glándula delgado se e m p i e z 고 a robar h u e u